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밤입니다 내일이면 나라의 일꾼 국회의원을 투표하는 날이네요 내일 같은 날은 부동산 임장을 한번 나와 보세요 투표를 좀 일찍 마치고 원래 이제 일요일은 부동산들이 문을 닫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일 같은 날은 모든 부동산이 다 합니다 내일은 어, 이럴 때 원하는 지역에 한번 임장을 해 보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오늘 초롱소장은요 이렇게 제목을 부산 아파트 오르는 곳 내리는 곳 한방에 살펴보기 이런 제목으로 어, 오늘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이 보시면, 이거는, 어, 한국감정원의 그동안 월간 아파트 매매 지수예요. 아파트 매매 지수. 제가 부산 지역만 추렸고요. 여기에 보시면, 먼저 크게 살펴봐야 될 게, 부산이 언제 조정이 풀렸나 면 2019년 11월에 조정이 풀렸어요. 한번쭉 줄을 나누어 볼게요. 요 지역 요 전에는 요 서구는 부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거든요 이건 아니고 부산지역 요 이하로 놓고 보시면 이 테두리 안에요 빨간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100주 넘도록 부산지역의 아파트는 계속 하락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풀리면서 부산지역이 양극화가 됐죠 참 신기하죠 소정 풀리면 다 똑같이 가든지 빠질 때는 다 똑같이 이렇게 빠졌는데 갈 때는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전부 다 빠질 때는 정말로 이사도 거의 다안 갔습니다. 집이 나가지를 않아서 집을 방을 못 빼서 이사를 못 갔고요. 집이 팔리지를 않아서 그냥 움직임이 없었었어요.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오히려 어찌 보면 무주택자들이 내집한 칸을 사기가 더 쉬운데 더안 샀어요 이때는 왜냐 더 빠질 것 같아가지고 주식으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며칠 전에 완전 뭐 폭락을 3월달에 몇번 했잖아요 그런 폭락 온장처럼 그럴 땐 주식을 더못 삽니다 개미들이 너무 많이 빠질 때는 그것처럼 더 빠질 것 같거든요 무주택자일수록 그래요. 왜냐? 집한채 사는 게내 전재산이기 때문에 일에 빠지는데 지금 샀다가 집이 반토막 나면 어떻게 해? 요 불안 때문에 집을 못 사요. 그랬겠죠. 그죠? 그랬던 그게 이제 조정이 딱 풀렸어요. 조정이 풀리면서 어요 때는 외부 투자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한거죠. 외부 투자자들이 아! 부산이 조정이 풀렸어. 그러면서 부산 이러면 크게 공부는 안 돼도 해운대는 다 안다는 거죠. 해운대는. 그러다 보니 해운대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많이 올랐죠. 다른 지역에 뭐 거의 몇 배를 올랐네요. 0.8에 비하면 거의 뭐몇 배입니까? 그죠? 5배입니까? 5,8,40. 5배 정도 올랐죠. 뭐 이런 정도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가는 데는 막 가고 처음에 마중물은 아까처럼 외부에서 와가 먼저 칩혔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외부에서 와가 불을 지피다 보니 부산에 살고 계신 내집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어, 이렇게 있다가는 부산에 내집한 칸을 이거 마련하지를 못하겠네. 어, 살려면 빨리 사야 되겠어. 이러면서 급격하게 따라 붙어서 그동안 여기까지 계속 관망만 하시던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조정이 딱 풀리고 나서 왜 계속 있다가는 내 집을 나중에 매덕을 더 주고 그렇게 밖에 못살것 같아서 다는 지역은 계속 가죠. 초롱 소장이 대연동을 옮겨오기 전까지 있던 곳이 이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는 내륙의 정말 대장인 레미안벨트들이 쫙 포진해가 있는 그게 연제구하고 동래구거든요. 그러니까 장전 레미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온천 4구역, 온천 2구역, 거제 2구역, 연지 2구역 다 레미안벨트입니다. 그게 요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여기 이렇게 걸쳐가 있죠. 그걸 주력으로 저는 그동안 늘중개를또 해왔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는 사실 이렇게 파란장에서도 빨개 썼어요 그그 그 지역들은 그건 아파트로 거래가 사실 됐던 게 아니고 제가 중개했던 거는 그냥 단독주택 아니면 뭐 토지 이런 거에 실거래가가 이제 포함이 됐겠죠 입주권이니까 집을 허물고 짓는 게 이제 그 조합은 입주권이기도 하니까 그죠 요거는 기존 아파트의 통계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송 풀리고 나서는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내 집을 사놔야 되겠다. 이러고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한게그 달력을 받아서 지금 연제구 그리고 초롱소장 지금 이사 와 있는 이 남구 그리고 남구 바로 인근에 있는 수영구 이다이제는 남구와 수영구 물건 다 지급하고요. 연제구 그동안 지급하던거다 같이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산 진구 계속 지급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정 1, 2, 3구역부터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초롱소장이 그동안 사고 팔고 해왔던 그런 지역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이 나오면 요 구역에는 지금 요 프리미엄에 안 사면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프리미엄으로 사야 된다는 걸 눈에 와 닿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어쩌다 하나씩 금매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지역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뭐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가장 현금화가 빨리 되는 거는 괜찮은 지역에 있는 거를 팔아야지만이 돈이 되잖아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손을 많이 털었죠 주식 중에서는. 그거는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가장 손해 안 보고 현금화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황금성이 가장 좋으면서 손해 안 보고 쉽게 그냥 누군가가 사갈 수 있게 하는 주식이 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팔았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그 주식이 여기 어 분양권, 입주권 아니면 아파트에 비하면 여기 해수동, 남진년 안에 있는 이런 거라는 거죠. 주식으로 치면 아까 삼성전자를 팔듯이 이런 게막 사고 팔고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막 올라간 거죠. 거래가 생기니까. 이렇게 그래가 됐고요. 근데 계속 지금도 만약에 이렇게 사상구나 사하구나 아니면 북구나 이런 쪽에 집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쪽에서 중개 그 사무실을 하고 계신 소장님들은 계속 그냥 지금도 경기는 안 좋고 지금도 집값은 내리고 지금도 빠지는 집 얼마나 더 빠지나 이런 공포감 속에 있는 소행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기만 그런 게 아니고 위에 뭐 서구, 동구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 이래 왔어요. 어, 지금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렇게 통계치에서 한번 봐야지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 이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 사실 초롱소장은 그동안 막 시세를 꺼내가지고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짚어 드리지는 않았어요 제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그동안 다 드려왔죠 시장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래 될 거고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뭐집 사는거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사셔도 됩니다 라고 굉장히 힘을 실어서 막 말씀을 드려 왔어요 근데 실제 제가 막 브리핑하고 했던 것처럼 자료가 이렇게 실제 나와 있어요 <웃음> 저는 계속 하고 있고 물건들이 어, 금매 나오면 금방금방 다 소진이 되고 다 거래가 되는데, 큰 틀의 신문의 기사 하나 차트 보면 하도 자꾸 부산이 하락하니 빠지니 이래서 제가 오늘 사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 들여온 거예요. 한국감정원에 제가 저도 시세조사 부동산이기도 하고, 한국감정원에 동부산 요쪽 그 지점 쪽에는 자문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어떤 큰 흐름들이 감정원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이제 데이터를 참 보는 거죠 이때까지는 전세 역시도 이렇게 빠졌던 게 전세도 조정이 풀리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매매는 오르는데 전세는 빠지고 있다 이래되면 오르는 이 매매가는 살짝 거품일 수도 있고요. 어, 전세가가 다시 올라오고 그거 될 때까지 주춤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우상향할 파워가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거든요. 전세가 빠진다. 그 매매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가 올라온다. 매매가를 내린다. 만나는 요 접점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접점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만나가 바닥을 찍었다. 전세가 오히려 역전세로 추월해가 갔다. 그러면 매매가도 추월해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어, 이거는 왜 이러냐 하면 어, 매매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사도 돼요, 그죠 근데 전세나 월세나 이건 뭐 제가 길바닥에 무슨 뭐 노숙자를 한다든지 뭐 그게 아닌 거다 하면은. 반드시 누구나에게나 필요한 이거는 필수제인 거예요, 필수. 필수 소비. 필수 뭐 선택제라고 해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선택하는 선택제가 아니라 반드시 그냥 가져야 되는 필수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 전세를 들어가면서, 아,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세를 들어간다.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월세를 들어가면서, 아, 월세가 앞으로 얼마나 오르는지 내가 보려고 월세를 내가 들어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필수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건 들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이 월세의 움직임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수치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수치들은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가도 계속 뒷받침이 되는 파워가 들어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근데 이게 전세가도 아직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어, 사상구, 사하구, 북구, 어, 동구, 서구 이런 데는 이런데를 내가 집이 지금도 많이 빠져 있어서 집값이 사니까 아 내가 내 집을 전세로 사니 하나 사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이 돌아서서 어느 정도 연속해서 좀 치고 올라갈 때까지 요런 정도의 차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게 오히려 더 답입니다 이런 빠져 가 있는 지역은 전세나 월세 이런 그 수치들은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를? 그게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야 그 다음에 집값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내 집을 꼭 하나만 달랑 사야 되겠다 이런 분은 더 기다리셔야 될 자리구요 런데 해수동 남진년 이런 데에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내가 사는 집은 싸게 그냥 아까 사하고 사상구 붓고 이런 데 움직이지 않는 그 그냥 기존 집을 그대로 살면서 어딘가 여유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살고 계신 그 옆집을 사가 될게아니고요 왜냐건 아직 전세가가 치고 돌아 올라 쓴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돈이 있어서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여기 이미 빨갛게 되어 있는 이런 곳에 주식으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 울타기를 할게 아니고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게 더 갑니다. 실제로. 해운대가 아까처럼 막좀 가있던 게 이렇게 보면 조금 조정되어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비유하면 상한가를 이미 한 번, 두번가 있는 종목은 한 번은 조금만 조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 상한가가 아니고 주식이 3% 내일 5% 모레 3% 뭐그 다음 달에 뭐 5% 이런 식으로 뽀득뽀득 보득 올라간 거는 굉장히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 계속 우상향할 파워를 만들면서 가는 거고요 에너지를 푹 상한가를 갔다 근데 한번더또푹더 더 상한가를 더갔다 이거는 조정이 좀 돼야 다시 또 에너지를 비축해가 또 갑니다 뭐 주식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밑에 여기 이런 종목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바닥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물타게 하면 계속 물립니다. 이거 뭐조롱아짐이 짧은 밑천에 주식강인지 부동산강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와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 이제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되 대한민국이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에만 투자를 해놔 놓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도 반토막이 될 수도 있어요. 화폐의 가치를 환산을 하면 그건 안 되고요. 그러면 실물 자산이 묻어야 되는데 몽땅 주식에 다 묻었다. 리스크가 너무 커죠 우리가 뭐 주식 박사가 아니니까 투자자들도 뭐 손실이 나고 하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주식의 삼성전자에 해당되는 미래에 반드시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의 해수동, 남진년 이런 거 안에서 역세권, 학세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권, 뭐, 종합병원 가까이 있길 원하면 병세권, 편안한 근린 뭐, 슬리퍼 끌고 갈 만한 그런 근린을 원하면 슬세권, 그리고 나는 나이 들수록 공기 좋은데 좋아 그러면 공원이 가까이 있는 공세권 <웃음> 붙이기 나름이네요 뭐 그런 식으로 어 그렇게 해서 괜찮은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 지역이나 뭐 떨어지는 정말 뭐 그런 주에 물사듯이 이렇게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처럼 아 앞으로 망하지는 않겠네 뭐 그런 하여튼 종목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어 선별해서 가는 그런 부동산 투자자라고 저는 투자라고 믿고요. 어 황금성이 이제 부동산은 조금 떨어지지만 괜찮은 지역에 조합은 어떤 입주권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뭐현금뭐 완전 현금처럼은 아니지만 한두 달 안에는 현금화할 수 있을 정도만큼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입주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 지역에. 물건이 안 나와서 못 사지. 나오기만 하면 내가 뭐 시세보다 한 58개 500, 사게 팔면 되죠. 그죠? 그런 죠그 물건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있다고 해? 해수동, 남진년. 조정지역을 그래프로 나누어서 가고 있는 지역 속에 묻어야 된다는 답이 딱 나와 있죠. 그냥 카드라가 아니고 수치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집 하나만 가지고 내가 산다. 그는 거이 하나 살되 투자는 얘기하는 거는 선세가가 상승으로 돌아서서 올라가는 추세를 지켜본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지역은 이미 가고 있는 지역은 부산이 이렇는데 코로나가 이렇는데 이 코로나가 진정되고 집값이 좀 돌아서기 기다렸다가 들어가야지 너무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내집 마련하는 거는 긴 오래 안에 너무 길게도 말고 예를 들어. 2020년도 한 해에 그 그림을 놓고 내가 올해 집을 어 실거주나 내지는 이런 집을 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가 없는가 그걸 먼저 정하시고요.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고 가는 지역 중에 조이스를 해서 내일같이 그냥 선거하고 이렇게 출근 안 하시는 날은 임장을 가셔서 다리품을 파셔야 되는 거죠. 다리품 파시라고죠. 오늘 이 데이터.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짚어드리는 겁니다. 초롱소장은 이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했던 거뭐 뭐 온갖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뭐 심한 경우에는 2시간씩도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서로 두거니박거니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 또 너무 아니다 싶은 그런 또뭐 분들한테는 정보를 드려도 소화가 다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뭐 말을 아끼기도 하지만 일단 내일 같은 날은 많이 다니시면서 정보를 한번 취합하고 얻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시세 차트를 펴놓고 놔 이렇네요 저렇네요 얘기를 저는 언급했던 적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언급했던 적은 그동안 없었거든요 신문에 기사가 나와 있으면 그냥 기사에 충실하게 제 의견을 가미 안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오늘의 관심 뉴스 정도에서 짚어드렸는데 뭐 오늘은 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마구 시세를 어필들을 하고 앉아있네요 <웃음> 좋은 것만 취해서 들으시고요 <웃음> 어 내일은 초롱소장은 11시 1시 이렇게 두 타임은 어, 계약서를 써야 될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두 그러니까 그 타임을 빼고 한 1시간씩은 잡거든요 계약서 쓰는 시간을 그걸 비켜가지고는 내일 하루 중에 언제든지 오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뭐안 오신 것보다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웃음>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